안녕하십니까 라디오미그진 오늘의 김석훈입니다. 겨울철 차량 화재를 주의할 때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히터를 장시간 틀어놓고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 엔진의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커지는데요.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시고 장시간 히터 사용이라든가 급제동 등 차량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첫 소식으로 KBS 진주방송국 노민주 리포터를 연결해서 자연산 굴레 특화거리 조성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전동 킥보드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소식은 KBS 광주방송종국의 김영경 리포터가 준비를 했고요. 전남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소식, 화간선 리포터가 취재를 했습니다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되는 여행스케치코너 이어지고 뉴스에는그석은 박은혜 다음에는 그다음다